봉 a 아니 s ¡Vamos! Ja, vay! d 안 m 어 Udah, t 공할 거야? 아이가 공할 거지? 슬리퍼? 슬리퍼 할 거야? 녹색 말들이 막 심하게 뜨기만 면요 아. 녹색 오로어보요 아... 운동을 가하게 하 근데 얘는 색깔이 까어단 말이에요. 뭐 빨간지도 않아. 시켜보 어. 네. 녹색과 빨간색 중간쯤 같이 보이거든? 네. 사진으로 가고 고요 흰색 속? 흰색 속? 그 중간에 어딘가 뭔가 좀 얘가 어제 운동을 좀 가하게 했나? 근데 나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응. 평소에 응. 노는 날씨는 덥잖아 아. 맞아 더워 이게 서, 날씨 좋고 선선한 대학 지금 오늘 청 색깔 뭐번 보고 약간 콩파응 그것도 보고 다 네, 봐요, 봐요. 네간 요거보다는 빨간 색깔이지 그러니까 용혈 피가 안에서 치킨 거 터지는 거지 근데 이건 과도한 운동도 그렇고 간이 물론 납때도 그렇고 과도한 운동이나 간이 나빠도 그렇고 연전 연선이라고 음. 음. 연전 면전. 원래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되고. 바비시아는 어, 여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아 이게 저 그거 모양이요. 어떨 때는 뭉치게 하고, 음. 어떨 때는 뭉치게 못하고, 피를 자꾸 풀어줘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그 개통의 시스템이 혈액원고계요. 혈액원고계에 관계되는 효소들이 만들어지는 데가 간이요. 간. 아. 음. 간이 나빠지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효소를내 가지고 열두 가지 열세 가지 중되는 효소를 계속 조절을 해가면서 간이 그걸 맞춰주는 거거든. 음. 간이 되게 나빠지면 사람 얼굴 색깔이 안밝아지잖아간 좋은 사람은 혈색이 좋네요. 혈색이 좋네요. 간이 좋네요. 이소리들 음. 혈색이 검어 켜면 누렇게 변하면 혈색이 나쁘네요. 도중 건강이 안 좋네요. 이소리들 음. 어쨌든 이런 상 있으니까 이게 내약을좀 좀 써주고 좀 지켜봐야지. 저 검사 결과 나오는 거 봐서. 괜찮아요. 연정현상이 조금 있고 계속 몇번 여기서 돌려봤을 때는 바의시는안 보인다고 Look at that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네, <웃음> 녕 <안녕하십니까? 웃음> <이만 걸어도.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이 안녕 안안 안녕 응. 오해 아팠어? 착해, 착해, 착해. 오, 착해, 착해, 착해. 어, 게, 게 꼬집어 줄게 니까 <웃음>